의대를 졸업하면 의사가 될수 있지요? 그런데 법대를 졸업하면 변호사가 될수 없어요. 참 이상한 일이죠. 법대를 졸업해도 로스쿨을 나오지 않으면 변호사가 될수 없으니까요. 의대를 졸업하든 의전원을 졸업하든 의사가 될수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죠. 법대를 졸업한 사람도 로스쿨 졸업자와 같이 변호사가 될수 있어야 합니다.